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a u t o 3D 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협력회사에서 a u t o 3D 파일을 보내준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gmsnx나 카티아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스텝 파일이나 i g s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u t o 만 가지고는 i g s 파일로는 변환이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네, 하시면 되는데, 스텝 파일로는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한 기계 설계 도면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개발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오토캐드 메카니칼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igs 스텝 파일 모두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프로그램인데요 자, 간단하게 3d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업 환경은 3D 모델로 넘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등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보죠. 자, 렉탱글 하나 그리죠. 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요. 돌출하겠습니다. 클릭, 엔터, 위로 적당히 올렸습니다. 자, 서클도 하나 그려보죠. 다시 한번 돌출하죠. 엔터, 이렇게요. 자 보기 방식을 개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3d 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걸 만약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단순하게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그럼면 이걸 igs나 스텝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지 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부 다른 유형의 파일로 내보낼 때는 내보내기입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igs나 step 파일 둘다 없죠. 그렇지만 기타 형식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i g s 라는지 igs라고 있죠. iges라고 있는데 어떻게 둘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 g s 라 하죠. 저장하시면 igs 파일로는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참 끝난 게 아니죠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다 내보낼 거니까 a l 하겠습니다 엔터하면 두개다 선택 됐죠 또 엔터 치면 내보내기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보내기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처리가 끝났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럼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이건 원본 파일이니까요.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nx에서 한번로러와 보겠습니다. 오픈하죠? 바탕화 면에 있는 이 ijs 있죠? 혹시나 이 파일 형식이 파트로 맞춰져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all files로 하시면 아마 다 보일 겁니다. 자, 이 a 있죠? ijs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여고요. 열기. 하면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바디로 오는 겁니다 자 솔리드바디 해보죠 솔리드바디로 인식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볼륨이 같은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볼륨을 측정하실 때는 예, 제도 및 주소로 넘어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틸리티해 보시면 길이 분할 안에 보시면 최적이라고 있습니다 매 e a 오메트리 g e o 측정하죠 자 저는 하나만 할 때는 그냥 객체 누르시고 요거만 찍으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추가하시고 객체 첫번째 객체 두번째 객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최적이 얼마 나오는 거죠 8,6,3,1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자 엔터하죠 종료하겠습니다 자, 요, 최저값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nx에서도 저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애널라이시스에 오셔가지고, 뭐에, 어드밴스, 매저프로 t 티 보시면, 어드밴스,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현재 워커 파트, 단품이죠? 이 단품 파일 안에 이두 개의 솔리드 바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 전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 파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로 쭉 올리시면 볼륨 보이죠? 8631, 852 이렇게 되세요. 8631, 852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물론 NX에서 좀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싶으면 이 정밀도 있죠? 정밀도 값을 그렇죠? 아마 0.99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높여놓고 계산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여러 가지 물성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떻게 대해서는 스텝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을까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기타 형식을 눌려봐도요. 그쵸? 그렇죠? 보시면, 뭐 DWF도 있고요, 그렇 SAT 파일도 있고, EPS, STL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들이 있는데 어, 스텝 파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요거는 이제 AutoCAD m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픈 파일 해보죠 A 파일 있죠 열기하겠습니다 어, A 요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파일이 있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바탕면에 저장해 놓은 A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어떻게든 메카니칼, 메카니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데, 좀더 이제 기계 설계를 좀더 쉽게 할수 있게끔, 각종 컨텐츠들이 제공합니다. 그렇죠? 각종 볼트인지 홀, 그렇죠? 각종 세프트 작업, 각종 파트 작업을 쉽게 할수 있게끔, 이런 미리, 어,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들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엑스포터 내분내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IGS도 있고 스텝 파일도 있죠. 어 스텝 파일로 한번 내분해보죠. A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을 당연히 NXS도 다시 한번 오픈. 여기를 올 파일로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A 스텝 파일 있죠. 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똑 같이 열리는 겁니다. 두개 받으러 보이시죠? 여기서도 한번 물상치를 착정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a u t o c 에서는 IGS 파일로는 내보낼 수 있는데 스텝 파일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a u t o 메카니 m e c 이란 프로그램은 IGS로도 그리고 스텝 파일로도 모두 음 변환이 가능하다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NX에나 카티아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이 이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